하이휴자 오늘은 세이브 더알파벨로아 알파벳 친구를 제가 직접 구하는 게임이에요 오저 멀리서 에프가 지켜보고 있군요 이거 이런 류 게임이 되게 많았는데 어 제가 처음 해보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한번 보고 싶긴 했어 이거를 음, 이렇게 오어아에가 공격해온다 오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싹, 싹, 싹 이렇게 막으면은, 어, 우, 오케이오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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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로 해가지고, 샵에서 안전하게, 얼굴은 이렇게, 요렇게그샥샥샥 어. 그려 주고 어때요? 좀이 같아 보이나요에이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 게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다 이 빨도 싹 그려주고. 자 이거 한 번에 그려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뭐 대충 C 느낌 나나요? 씨. 완벽하게 보여줄게. 아. 아. <웃음> 좀더 크게 C를 그려봅시다. 씨. 됐다 됐다. 휴. 다음은 철벽 뒤로 갑니다. 좀, 나, 좀 약간 많이 <웃음> 홀쭉해진 D 느낌인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d 입니다 여러분, 오, 어때요? 이 정도면 네? 좀 닮지 않았어? 이 정도면 완벽한 방어막이다. 헤이, 안 돼. 아, 일단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받쳐 줘야 돼요. 요렇게 뒤를 크게 감싸서 떨어지지 않게 싹 방어막 만들어주고, 오라 이거 a가 돼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세를 몰아서 오히려 A를 싹 그려주는 거야 에이~~ 좋아서 완벽하다 A는 A가 막는다 어림도 없지 안 뚫려요 자, 다음은 2로 구출해볼 건데 아 2도 쉽지 않네요 이렇게 되면은 공격받는 거잖아 아 이렇게 되면 안될 것 같은데 이 e, 이빨로 이거를 이빨로 삼고요 이렇게 막아서 한번더 베리어 발동한 이 어때요? 요 E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나름 비슷하죠? <웃음> 자 완벽하다 와 어어어 어, 절대 안 뚫리는 이 방어막 다음은 F를 F로 막아주는거야 너 자신과의 싸움을 한번 해봐라 벌써 F가 보이는 듯해 근데 저기 밑에 잘못하면은 A가 그대로 까시에 찔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싹 내려가서 싹싹 그대로 올려주고 F 예전에 착했던 F가 A를 먹는 척하고 입안에서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거는? F야 힘내! 그렇지! 그대로 아주 깔끔하게 막아버리잖아 이거 다음은 G G도 여기다 이제 걸어야 되나 본데 데 이러면 두 마리가 위험하잖아 배리어 발동 야, 아, 이번에도 깔끔하게 막아냈다. 다음은, 아, 완벽하다. 오, 이거 완전 맞춤형 알파벳인데요? 아, 이게 근데 약간 끊어서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한 번에 그리려니까 쉽지가 않네. 와, 진짜 완전 맞춤형 그 자체. 절대 안 뚫리는 방어막이야. 어, 오, 아이가 활약할 텐데요? 아이 완성. 이 <목소리> F 벌레들 귀여워 귀여워. 다음은 J. J. 음 내가 막아줄게 J가. <웃음> 어, 오. 야오 야, 오, 야, 위험한데 위험한데. 오어 닥했어 어오야한번더 뚫릴 뻔했어. 어? 어? 렉 뭐야 이거? 멈춰. 아 진짜 멈췄네. 다음은 K로 막아줄게요. <목소리> 뭐가 잔뜩 나와있죠 케이는 먹었다 이제 슬슬 내가 뭘 막고 그리고 있고 뭘 막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튀어나와 마구마구 튀어나와요 때려봐라 안만해또 안먹힙니다 아 으... L은 쉽다 오야 L은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얘가 좀더 그리기가 심플해서 그런가 L 음 뚫어보라고 친구 절대 어림없어 A는 나 L님이 지키신다 그 다음은 M인데요 오 M도 완전 맞춤형이다 근데 얘네들 L이랑 그 슈퍼파워 갖고 있던 녀석들 있잖아요 어, 영웅인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 N이랑 F를 괴롭혀가지고 F를 나쁜 녀석으로 만들어버린 예 장본인들 아이러니하게도 얘네가 어떻게 또 히어로가 돼가지고 A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야 나왜 이렇게 잘 그려? 그림에 소질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딱 맞춤형으로 M 방어막 철통 그냥 방어벽 완성 안 뚫리죠? 오, 조금씩 밀리는데 괜찮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N과 F 이두 녀석이 적으로 만나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됐네요 F야 정신 차려 우리 친구였잖아 다른 알파벳들 그만 제발 괴롭혀 어? 그렇게 는건 아니었고요 이러면 괜찮겠지? 아이고 F 수직가 됐습니다 저 <웃음> 다음은, 오오음 편안하다. 다음은, 누구보다 착했었던 피입니다. 깨지는구나, 이거. 피는 만들줄고 여기다가 받침대로 싹 만들어줘야 돼. 떨어지지 않게. 이러면은 됐지 않을까? 오, 깨지나 깨진다, 깨지다깨진나떨어진다떨어진다떨어진다떨어진다떨어진다떨어 깨진다, 떨어진다. 역시 희생의 상징 피 헌신 희생 헌신의 상징 피 A를 지켜냈습니다 다음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느림복껴 느림본 녀석이기 때문에 아주 느릿느릿하게 또 이동해서 아, A를 아주 차분하게 지켜줄 거예요말 그대로 변한 그 자체 물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다음은 R인데 R은 좀 쉽지 않은데? 아. 정도면 거의 뭐 어거지지 않나. 어떤 어쩌, 어쩌겠어요. 일단은 살아야지. 이야 이번에도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S가 활약할 때다. S 완벽해지. 으... 어, 몰라 이거 S임. 오. 어. 야 이거 하마 타면은 눈앞에서 썰릴 뻔했네. 어 이거 딱이다. 다음은 상어 모양의 <웃음> 들어와 내 이무시무시한 이빨로 그대로 씹어 먹어줄게. 어림 없지. 하루 왼쪽에 뚫어봐라. 내가 뚫리나. <웃음> 다음은 v? v. 이것도 괜찮겠지 이러면 V가 아주 그 쿠션 작용을 지, 제대로 해줘가지고 아, 또 완벽하게 방어 성공했습니다. 와우. 야 이번엔 좀 쉽지 않다. 마치 V가 쌍둥이로 합쳐진 듯한 W. w. 싹 내려가지고 방어막 만들어주면 완벽하죠. W. 야, 어떻게 근데 이게 레벨이 각 알파벳 모양에 좀 맞게 나온 듯한 느낌도 살짝 있네. X를 막아내기 위한 비장의 카드처럼 보였던 나 X야. 들어와봐, 이거. <웃음> 저번에는 어이없게 당했지만 이번엔 아니야. 확실하게 막아주겠어. 진심 모드 X. 들어갑니다. F. 이번엔 뚫어봐. 아이고, 거기다가 이제 때 떨어질 뻔한 A를 X가 발을 딱 뻗어가지고 <웃음> 깔끔하게 막아줬네요. 와! 깐부 x 의 죽음을 보고 오열을 했었던 Y인데 이번에는 구출 해너고 보겠습니다 와인, <웃음> 와 Y Y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Y인 것 같네요 마지막 세계관 최강자 Z 양쪽에서 쪼여옵니다 과연 이번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그런거 몰라요 그냥 막을거야 Z 뚫어볼테면 뚫어봐 들어왔어 <웃음> 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결국